안녕하세요 먹구리 엄마입니다 어, 저희 집은 오뎅탕을 굉장히 자주 끓여 먹어요 엄청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오뎅탕을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어,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제 색이 이렇게 야채색으로 낸 야채 어묵을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계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무 시원하라고 무 넣고요 어, 칼로리가 전혀 없는 곤약 그 다음에 대파 그 다음에 마늘 이렇게 준비했어요 마늘은 제가 항상 얼려 놓기 때문에 지금 얼린 마늘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편하게 이렇게 순간에서 나온 천연 육수 요거를 가지고 한번 제가 끓여 볼게요 요 하나가 500ml 하고 물 500ml에 요거 하나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500ml 물을 네, 지금 저는 오뎅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오늘은 1000ml 할게요. 500ml 두 개. 500ml 물에 요, 요 육수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개를 준비했어요. 이게 물이 지금 1000ml거든요. 제가 오뎅이 지금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1000ml로 할게요. 이렇게 물이 끓을때 제가 이제 요걸 넣을게요. 저는 이제 멸치 육수 국물로 샀고요. 저는 이게 지금 1000ml라서 두 개를 넣을게요. 500ml에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ml니까 이거 두 개를 넣을게요. 이렇게 금방 녹아요. 지금 멸치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지금 화면이 뿌얘진다. 이렇게 해서 저는 두 개를 넣었어요 금방 녹죠? 이게 금방 녹아요. 되게 간단해요. 굉장히 진하죠? 국물이. 야채를 넣을게요. 그리고 참,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약간 이제 오뎅탕도 약간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면 고춧가루보다 저는 여기 청양고추를 이렇게 냉동실에 잘라서 얼려놓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저는 씨 같은 거 나오는 거 싫어서 이런 부직포 다시 멸치 내는 요런 데다가 요거를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굉장히 국물이 얼큰해요 어, 원래 무는 뜨뜻한 물에 넣으면 이제 무가 부석부석하고 맛이 없는데 어, 국물을 우려내야 되니까 제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물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오뎅, 오뎅. 달걀, 삶아놓은 달걀, 이 곤약은 이렇게 해서 가, 바, 가운데를 갈라놓으셔서 요거를 이 안으로 요렇게, 요렇게 너무 예쁘고. 이렇게 넣으면 예쁘게, 완전히 이렇게 꽈 놓으셔야 돼요. 넣으시고 저는 마늘, 파는 이따가 한토크 끓으면 넣대요 요렇게 해서 끓여요 이게 지금 간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은 저는 될수 있으면 이렇게 국간장으로 보이시나? 국간장으로 간을 해요 이제 간됐고요 그리고 어, 네. 마지막으로 파를 넣고요. 그럼 완성이에요. 아, 엄청 맛있어요. 얼큰하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천연 육수 순간에서 나온 멸치 육수로 제가 간단하고 쉽게 오뎅탕을 한번 끓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구리 엄마였습니다.